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일단 감사 인사로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 채널 구독자가 드디어 천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영상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 덕택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는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전까진 혈액형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혈액형 이야기를 그렇게 보죠. 또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영성 분야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 포지션은요.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닐까 합니다. 적당히 재미도 있으면서 가끔씩 진지하기도 하고 아마 저 같은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혈액형이든 애니어그램이든 혹은 MBTI나 별자리든 그냥 캐릭터로 보는 편이에요. 예컨대 시트콤 등장인물처럼 보는 거죠. 시트콤 캐릭터들은 서로 겹치지 않고 분명히 구분되면서도 다 조금씩 어떤 부분이 모자란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시트콤 등장인물이 될 수가 없죠. 왜? 재미가 없으니까. 현실의 인간관계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서로 다르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어우러지면서 사는 거죠. 중요한 건 유머 감각입니다. 그게 빠지면 모든 인간관계는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타인은 지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유머 감각이 없다면 타인과의 관계는 진짜 지옥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유머 감각이 있다면 한편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시트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개그맨끼리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한 커플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전설의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매우 동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관계 있을 때 클로즈업 상태로 본인을 보거나 혹은 상대를 보면 대체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쭉그 표정 하며 <웃음> 그렇죠. 그럴 땐 차라리 카메라를 롱샷으로 뒤로 쭉 빼서 멀리서 나와 타인을 동시에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쟤네 참 웃긴다. 그러면서요. 그럼 시트콤 만들기 성공한 겁니다. 자, 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애니어그램 9가지 캐릭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1차 유형과 2차 유형을 몇 차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번에 쫙 정리해 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 성격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대장놀이. 두 번째는 왕따 놀이. 그래서 대장놀이 세 케이스. 왕따 놀이 세 케이스에서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9가지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9가지 캐릭터가 탄생하는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9번부터 시작합니다. 9번은 본능이 대장이고 동시에 왕따인 사람입니다. 삼각형 꼭지점 맨 위에 있죠. 이번엔 삼각형 왼쪽으로 이동해볼게요. 6번입니다. 6번은 사고가 대장이고 동시에 왕따인 사람이죠. 그리고 삼각형 오른쪽으로 갑니다. 3번이 나오죠. 3번은 감정이 대장이고 동시에 왕따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3번, 6번, 9번 이 사람들을 1차 유형 또는 주유형이라고 한다. 고했죠. 이 사람들은 대장이 곧 왕따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애니어그램 용어를 사용하자면 고착되어 있는 것과 고립되어 있는 게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글라 스킨 부분이 대장인데 이걸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당 유형한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번은 감정, 6번은 사고, 9번은 본능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티브로 작용한다 그랬죠? 3번이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 동기가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6번은 사고에 있고요. 9번은 본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번은 감정 때문에, 6번은 사고 때문에, 9번은 본능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감정형, 6번을 사고형, 9번을 본능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었죠. 3번은 감정형이긴 한데 별로 감정이 풍부한 사람 같지 않아 보이고요. 6번이 사고형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9번이 본능형이라는데 본능과는 관계가 먼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대장이 왕따라서 그런 거죠. 고착된 부분이 동시에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은 매우 아이러니한 면을 갖게 된다고 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인격적인 예,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 뚜렷하게 둘로 나뉘어 있다는 거죠. 3번은 감정, 사고 본능으로 나뉘어 있고요. 여기서 사고 본능으로 합쳐진 부분을 기능이라고 합니다.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했죠. 감정 없는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은 사고, 감정 본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 본능으로 합쳐진 부분을 의무라고 합니다. 연대감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의무감을 갖게 됐 했죠. 마지막으로 9번은 본능, 사고감정으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서 사고감정으로 합쳐진 부분을 백일몽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와 논리로 채워진 일종의 가상세계 같은 거예요 몽상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고 했죠 1차 유형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캐릭터의 소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1차 유형에서 파생되어서 2차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 둘이서 성질 더러운 친구 하나를 왕따시키는 거 이게 1차 유형입니다. 이때 3번은 감정이, 6번은 사고가, 9번은 본능이 왕따가 되는데 반전은 실질적인 주도권은이 왕따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놈이 대장이었다. 제일 센 놈이었다는 거예요. 왕따가 2차 유형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힘센 친구가 다른 두 친구 중 주로 하나하고만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번의 경우 가장 힘센 본능은 감정하고만 놀고 사고는 따로 놉니다. 여기서는 반전 같은 거는 없어요. 이래하여 1차 유형이 어게 의미에서는 이중인격적인 특성을 갖는 반면에 2차 유형은 사고, 감정, 본능의 세 기능의 서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1차 유형처럼 인격이 두 가지로 갈려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장 힘센 기능이 비교적 쉽게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1차 유형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차 유형은 감정형인데 전혀 감정형 같지 않다 뭐 그런 묘한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아이 사람 감정형이네. 하고 곧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차 유형 중에 먼저 감정형부터 볼게요 1차 유형의 감정형이 3번이었죠 이 3번이 변형된 유형들이 2번과 4번이에요 3번 전후로 위치하고 있죠 삼각형이 아니라 핵사곤입니다 2차 유형은 핵사곤에 위치 있어요 2번 4번 이 사람들은 다 감정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정이 대장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데리고 노는 친구가 다른 거예요 2번은 감정이 본능을 데리고 노는 거고 4번은 감정이 사고를 데리고 노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장이 누군지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번은 타인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따뜻한 사람들이고요. 4번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예술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정 유형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형입니다. 1차 유형 사고형이 6번이잖아요. 이 6번이 변형된 유형들입니다. 5번, 7번이죠. 6번 전후로 위치합니다. 5번, 7번 다 사고가 대장이에요. 근데 데리고 노는 친구가 다르죠. 사고가 본능을 데리고 놀면 7번이 되는 거고요. 사고 감정을 데리고 놀면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은 전문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이론가이고 7번은 다양한 분야에 끝없이 흥미를 느끼는 경험적 지식의 대가라는 점에서 이들이 사고 유형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번은 좀 헷갈릴 수도 있다 그랬죠. 하지만 호기심, 흥미, 재미 이런 게 확실히 사고형의 특징이라고 있습니다. 좀더 알게 되면 7번이 사고형이라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능형이죠. 9번이 변형되면 8번, 1번이 됩니다. 9번 전후로 8번, 1번이 위치하죠. 본능이 대장인 사람들입니다. 본능이 사고를 데리고 놀면 8번이 되는 거고요. 감정을 데리고 놀면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은 원래 번측을 중요시하고요. 잘못된 것을 힘으로 바로잡으려는 검경찰 스타일입니다. 뭐 선도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8번은 정면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도전자, 리더, 보스 기질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두 유형이 본능 유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에 9가지 유형을 쫙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유형이라는 게 일종의 고장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니어그램에서는 이 고장난 상태를 성격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고장난 하런 거라면 고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고쳐야 하는 건지 또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